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BTS 진의 생일인 12월 4일을 축하하기 위한 국내외 서포터들이 공개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의 국내 오랜 팬 계정인 보이비 미스는 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산구 한남더의 아파트 인근에서 5회 광고를 진행한다는데요 화면을 가득 채운 진의 수려한 모습과 함께 씌어진샵1리공사 사랑하는 석진에게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 이기를 일하는 문구에서 진에 대한 팬들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의 국내 대형 팬서포트인 위드석진은 돌아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홍대입구역 공항철도DS에 영상광고가 송출된다고 전했는데요. 또 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 팬계정인 JP진팬베이스와 함께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전광판 영상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진이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린 함께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생일 서포트는 진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국내 팬들의 모금과 마음이 모여 진행되어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위드석진은 진의 오래된 대형 국내 서포터즈로 지난 4월 슈퍼 참치 유튜브 광고와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의 TV 광고 서포트 3월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 개최를 축하하며 LED 트럭 서포트 지난해 진의 생일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로이터 사인보드의 축하 광고 등을 진행하며 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왔습니다 또 다른 팬 서포트인 김석진 서포터즈는 올포진과 함께 진의 생일을 맞아 전국 약 1250여개 올리브영 매장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 스크린 영상 광고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김석진 서포터즈는 진의 국내 서포터즈 계정으로 지난해 신촌 유플렉스 5개 전광판 광고와 유플렉스 지하 연결 통로 DID 광고 홍대 M스크린 광고 영상을 진행해 진의 생일을 축하했었는데요. 또 지난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석진숙 조성으로 지구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의 일본 팬 계정인 마키는 일본의 많은 아미들과 함께 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건대입구역 CM보드 광고를 송출한다고 했으며 진의 목요인 건국대학교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건대입구역에서 진행되는 영상 속에는 우리 진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라는 문구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특히 진을 만난 감사와 계속 기다리고 있어라는 마음을 광고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며 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응원을 나타냈는데요.